한국 스포츠 경제 이성봉 가상화폐 이오스 시세가 폭주했다.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기준 이오스 시세는 전날 대비 67.58% 급등했다. 이오스는 이날 새벽부터 오르기 시작했다. 이오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이다. 이오스는 높은 효율과 병렬 확장성을 바탕으로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. 이오스는 올해 6월 가상통화 공개를 시작했다. 전체 10억 개 가운데 현재까지 6억 3,800만 개가 발행됐다. 최근 50% 가까이 폭락했던 리플 회복세를 보였다. 같은 시간 12.35% 상승하며 3,000원 선을 넘었다. 지난주까지 4,000원대를 유지하던 리플은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소식에 폭락한 바 있다. 리플은 2012년 은행 간 간편한 송금을 위해 제작된 가상통화 XRP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이다. 이 화폐는 지난해 주요 가상통화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. 지난해 연초 0.0006달러에 거래됐던 리플은 지난해 말 2.25달러까지 올라 상승률이 3 5 0 0 0를 기록했다. 이는 비트코인이 1400% 이더리움이 9000% 오른 것을 훨씬 상회한다. XRP는 리플렛이란 플랫폼을 통해 정부나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된다. 누구나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한 기업만 생산한다. 처음 제작될 때 천억 개만 한정적으로 발행됐고 매달 최대 10억 개씩만 시장에 불린다. 현재 350억 개가 유통되는 중이다. 한국의 우리은행, 신한은행은 물론이고 일본 SBI은행, 레소나은행 등 리프를 통한 해외 송금 시험의 성공에 올해 상용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.